한약 복용 시 커피 마셔도 되나요? 커피는 모두가 꼭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몸이 무겁고 불필요한 수분이 많다면 커피 복용 후 몸을 가볍게 해주지만 수분이 부족하고 마르고 예민한 분이라면 속쓰림 또는 두근거림, 불면 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소 커피 복용에서 크게 부, 불편함이 없었다면 하루 한잔 정도는 무방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나 카페인은 자율신경을 지나치게 흥분시키고 이뇨작용으로 한약의 유효성분이 배출될 수 있으니 과한 복용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초한방 한약 복용 시술 마셔도 되나요? 담배 피워도 되나요? 한약을 드시는 중에는 금주, 금년 하셔야 합니다. 음주시 알코올 분해로 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데 동시에 약을 복용하면 한약 유효성분의 체내 흡수가 떨어질 수 있고 간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음주를 피하기 어렵다면 소주는 한두 잔, 맥주는 반병, 와인은 한잔 정도로 절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흡연도 혈중 약물 농도가 떨어져 한약 효과가 감소되거나 다른 부작용에 우려가 있습니다. 가급적 술과 담배는 한약 복용 중에는 그 많은 것을 권합니다.